서울 논현동 핫한 방거리에 숨은 영동시장. 이대째 50년 이상이 곳을 지켜온 순댓국집이 있습니다. 강남과 어울리지 않는 좁고 허름한 노포. 하지만 사람들의 추억이 배어있어 더 정감이 가는 곳인데요.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됐지만, 솜씨만은 여전했습니다. 기본찬은 그냥 기본찬이죠. 순대국한 그릇 7,000원. 머릿고기와 순대, 그리고 내장이 가득했습니다. 만큼이 다른 국밥집보다 약 20도는 더 뜨거운 것 같았어요. 콩콩한 냄새는 없고, 국물은 진국이었습니다. 이기도이집의 하이라이트, 머리 기이집이면 시켜야죠. 소주. 머리고기 12,000원에 비계가 적은 편입니다. 진로 있어요? 주 이것이 바로 완벽한 조화죠와 제대로 된머릿속 <웃음> 순대는 그냥 일반 순대예요. 야. <웃음> 야 <곱창을> 한번 씹어 볼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짠! 저은짜있거그 얘가 이 오늘은 취한다. 두 점씩 맞는 호사를 느려도 괜찮다고요. 소주가 달다. 내 인생처럼